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구의 5월 아파트 거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실제 동구도 사실 뭐 거래량이 많이 없고 서구도 많이 없고 아마 달 수고가 좀 많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부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제일 확인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거래가 있어야지 얼마나 금액이 하락했는지 실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확인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실거래 확인만 보고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가격이 별로 안 내렸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죠. 지금 전세가 보통 보면 100회, 200회가 장난처럼 나와 있습니다. 매매물건도 마찬가지 동일매물 묵기로 확인을 해서 보는 거고 통일매물 묵기를 하지 않고 해본다면 1160개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통일매물 묵기로 해서 확인하면 17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거래 가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동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어등용 5월달을 보게 되면 5월 2일 날시아폴리스가 거래가 되었죠. 62평에 3억4천 거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전세 외에는 거래가 없었다. 확인이 되고 한가지 단양월 유라동에 유라 유라동 한채 21평에 2억6천 사실 매 금액이 2,3억 정도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조금 되었고 나머지 5억6억7억은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동에 33평에 5억4천2백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예전에 뭐 21년도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다가 22년도에는 84타입에 32, 3평 정도가 4월달, 5월달 거래가 그나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0, 33평이 20년 12월에 7억 2천 하던 게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사실 2억이 넘게 떨어졌죠. 뭐 수승구는 3, 4억 거래가 떨어졌는 거는 저번에 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구까지도 현재 거래금액이 2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거래량은 많이 없다. 그래 된다면 사실 뭐 북구도 뻔할 뻔자 같은데 북구도 마찬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가 다 그렇죠. 근데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은 대구에 무축축을 하러 가야 되니 많이 엉뚱한 뭐 소리 하는데 음내일로 아니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시청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신수도 마찬가지 거의 반영울쪽입니다. 22평에 2억650. 어, 거래는 4월달 3월달 꾸준히 좀 있었습니다. 뭐 전세 1억8천에 매매금액 2억2천. 2억대 초반대에서 거래가 좀 있었다. 신천동 동대구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가 3억 5천이고 매매는 8,4타입에서 9천 사실 이런 정도의 전세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광총, 영란, 에어빌 마찬가지, 3 2평에 3억 3천. 22년도에 거래가 조금 있었고요. 21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고 전세 2억 8천에 매매, 신천동 신현주공 같은 경우 21평이 2억 천 거래가 되었고요. 22년 5월 달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 4월 달에 한 건. 3월 달에 뭐또 거래가 되었는데 거의 1억 9천, 전세 1억 8천이죠. 이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전체 금액 자체가 어 사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런 걸좀 확인을 하고 전세를 얻으셔야 됩니다. 물론 모르고 얻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괜찮겠지 하고 뭐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 아직 2년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어찌될지 모르죠. 남동 마찬가지 40, 44평에 4억 2천 4월달 3월달 거래가 3억 선에 83타입 거래가 되었고요. 44평은 처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동 등대구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 17평이 2억 3천 그리고 8 4 타입 3, 3 2세평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천 전세가 거래가 되었고 상가지 4월달에 4억 9천 그리고 4억 8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등대구 유라 휴먼시아 반영월 협진도시 쪽이죠. 36평에 4억 7천. 꾸준히 상승하다가 조금 주심한것 같은데 5월때 3억 7천 나머지 다 전세고요. 그리고 지금 2 1년내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된 게 없다. 남동 동대구 해모로 23평에 3억 7천 2 0 그리고 2 9평은5월달에 4억 9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21년도 거래 외에는 12년 4월달에 처음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19평에 1억 5,900, 그 다음에 80, 80쪽에 15평에 1억 5천0 0 지난동, 냉동, 현이고, 3억 6,700, 4월달 거래가 되었고요. 삼성 휴포에 34평에 4억 9천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5월달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 0 1 6 0 그리고 그전에는 전세 외에는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1 0여 3천 거리 같은 경우는 2억 4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전세 외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죠. 이거 38평에 6억 8천, 동대구역 더샵. 음, 20년, 21년 뭐 기본적으로 거래가 좀 있었는데 8사 타입으로 해서 20년에 6억이었던 게 지금 22년 5억, 청수는 11천. 2 4 0 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거래는 많이 없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성 2억 3천 20평. 팔곡 마상가지 1억 4천. 동대구 혐오로 23평에 3억 8천. 21년대 외에 거래는 없었고요. 특힌 도시 마상가지 박산동에 30평에 3억 5천. 21년도 거래가 조금 있다가 22년도는 거의 전세만 거래되고 22년도 5월달에 한가지 한껏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산동 LH 30평에 2억 구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1년도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가지 33평의 신인 해패들이 22년도에 전세 거래가 좀 있었고 3월달 2억 9천에서 3억 3천 5백은 사실 가격이 올랐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11층에 2억 9천이었고 마찬가지 1 3층이 3억 6백이었고 5월달에는 3억 3천 5백이었다.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해보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8 0 3 6음에효목동동천강마루 3억 천 공부동 한번 볼게요. 4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5월 달에 4억 9천, 4억 2천. 3층이 4억 9천이었는데, 16층이 4억 2천. 사실, 5월 달에 3층을, 물론 C타입, A타입이 있지만, 은 개입 차이가 조금 나는데, 아무래도 구입하신 분은 잘못 구입하지 않았나, 뭐, 그래 생각도 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시고, 목동 32평에 3억 천 어, 4월달 5월달 거래된 거 외에는 21년도에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라동의 휴먼시아. 3 2평에 3억 7선 유라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싼 편이었는데 올라도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동구치고도 그리고 유라동 2편 안시상. 그런 평의 39,000이었고, 22년도에 전세 거래가 좀 되고, 매매 거래도 4억 천, 4억 4, 억 5천, 4억 8천5백0 뭐, 답으로 뭐, 올랐는 걸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반야월 혁신도시 내에 유라동의 가격대는 사실, 딱 많이 내려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거래가 영 없어 보이지도, 다,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사실, 뭐, 우리가 신문기사에 보면, 동구 쪽에 미분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 도정지역 해제를 해달라. 뭐 계속해서, 뭐, 동구 쪽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전해서 미친 듯이 한번 올라왔는데, 그게 다 뭐, 쇼인가요? 사실, 거래동향을 봤을 때는, 서구보다는 더 많은 것 같죠. 중구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뭐 영상도 제가 올려서 기억이 납니다만은, 공구 쪽에 뭐 거래가 안 된다. 조정대상지역 으어달라 계속해서 미분양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신문기사에 엄청나게 왔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공사의 어떤 뭐, 매스컴에 인터넷에 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노동 4 9 70만 원. 목동의 진로, 아원 마찬가지 23평에 2억 4천. 기존에 2억 되다 보니까 20, 그래도 뭐 22년도 1월 달에 조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는 것 같습니다. 신수동의 신설 롯데 마찬가지 3 3평에 3억천, 동구도 거의 천만원대로다 올라갔네요. 기본적으로 4억 5천에서 아니 3억 5천에서 3억천으로 조금 떨어졌다 하는 느낌도 들고, 대부분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3억 7천, 3억 5천, 3억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마찬가지 1억천이고요. 남다운 나날 뭐 2억 1,800에 2월달 3월달 꾸준히 2억대는 거래가 되었죠. 유람동에 3 2평에 4억 4,800. 한가지 21년도 거래가 된 이후에 4억 2,80에 4억 1,000, 4억 4 0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답으로 22년 5월달에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는 뭐 자전거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전년가 국경 평7500 뭐 지난달 한채 34평에 뭐 사실 21년도에 거래 그래 이후에는 3억 450 먹어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로동 마찬가지 17평에 1억 5천 중광 2차 1억 5천 복무동 이차 플레스 31평에 3억 3800인데 보게 되면 22년 3월달 그리고 뭐 전세 외에 21년도에 거래된 거 외에는 계속해서 뭐 가격대가 큰 차이가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21년도에 최고가를 4억 7천을 찍었다가 22년 4월 달에 3억 8천. 물론 12층이고 여기도 13층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실거래 자체가 하락했다 하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하락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이제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시성 있게 눈에 보이냐, 뭐, 그 차이죠. 지메동, 32평, 2 5 0 0산태형 3,000. 마찬가지, 22년 1월 달에 거래 금액에서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심령, 20평, 이 1억 9,000, 괴전동, 2600에 35,000, 괴전동, 21년 전세 말고는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 안년 같은 경우에, 개전동야외관 안심력 상 6천 거래된 경우에는 사실 5월 달에 14일. 네, 여있네요. 심암동 24평에 3억 천 거래되었고요. 20년도, 21년도 거래가 없었는 걸로 남고. 묘동 1억 2천, 뭐, 유람동 2억 9천, 마찬가지 유람동도 21년도 한번 거래가 되고, 22년도 5월 달에 매매가 2억 9천, 2억 8,500. 또, 거래가 뭐, 뭐 영안 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안심력, 코롱, 하늘채, 상육천. 상니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도에 거의 다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다가 8.4 타입이 5월달에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전세가는 3억대. 보성노블리시티 머스른세평에 뭐, 2억 5천, 21년도 에에 뭐 2억 5천, 2억 5천. 움직임은 없었는 것 같고요. 열공 보성 2차 2억 5천 21년도 뭐 거래되고 2억 4천, 2억 5천 큰 차이가 없죠. 플시티 3억 5천 3 2 두평 거래가 되었는데 22년 3월 달 3억 7천, 22년 4월 달 3억 7천 22년 5월 달에 멋진 뭐 거래로 3억 5천 신청 청하라 3 3평에 4억 7천인데 1년도에 거래된 거 외에는 22년도에는 가격 차이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드샵. 그래도 5억 7천이 거래가 5월 달에 하나 되었는데요. 어, 가격이 좀 많이 빠졌네요. 84타입 A 기준으로 해서 청소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매물도 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20년, 21년 중에서, 대갔다가 7억대 갔다가 다시 7억대에서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가 24평에, 24층에 6억, 22층에 5억. 그렇다면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떨어졌다고 할수 있겠죠. 아무래도 고층이 적어도 2, 3천, 3, 4천까지, 가끔은 4, 5천까지도 개입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가격이 좀 늘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묘동 3억 8천까지 21년도에 거래 외에는 없었는데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동대구 마찬가지 17, 5,200 마찬가지. 뭐 거래 건 없습니다. 바이오그 다음에 선세평에 5억 4천2백0 어, 전세만 거래가 쭉 되었었죠. 그리고 뭐 5월 달에 한건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다. 고고성 마찬가지 넘어가고요. 광초마을 40평에 4억. 한가지 22년 2000, 8사 타입 기준이죠. 40평이니까 8사 타입은 2억 5천, 3억 2천, 또 사, 최고가를 찍는 것처럼 그래 나옵니다. 저는 4 3평에 6억 8천 자체을 빼고 8사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2천이 최고가다. 그래서 마찬가지 2억 천, 뭐 2억 2천, 뭐쭉 2억 되니까 쉽게 쉽게 거래가 좀된것 같습니다. 한건이 거래가 되었죠. 19일 날. 대구 혁신 l 레치노 힐즈. 전세평에 3억 6천 2백. 마찬가지 전세 거래가 죽었다가 2월 달에 한건이 거래가 되었고 5월 달에 또한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1천. 1천 기준으로 봤을 때큰 개입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서 2차. 1억 8천. 강변동서 41평에 3억 2 차. 11년도 외에 거래가 없었죠. 신절로때 13평에 2억 7천 마찬가지 2월달에 8사타입 어, 기준으로 1월달에 3억 7천, 2월달에 3억 5천 그리고 5월달에 3억 천 조금씩 가격 변동은 있었다. 그래 보입니다 2대구 해물은 29평에 4억 4천 20년도에 5억대 갔다가 다시 84타입이 가격 차이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22년 5월 4월달에 한건이 계약된 이후에 어, 별반 거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경남 모지 2억 8천 500, 금사동에 2억 8천 뭐 이런 2억대는 그래도 뭐 조금 조금씩 거래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안 봐도 될것 같고요. 동, 외모로, 45800. 받는 건가? 인증 휴원시아 26평에 355,000. 휴먼시아도 많이 올랐네요. 35,000, 359,000 갔다가, 뭐, 왔다 갔다 그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르벨 빌, 24,007, 4,0007, 뭐, 4,0007, 오피스텔 뭐 같은데, 제네스 빌, 30평에 25,200. 거래가 22년 2월 5월 2억 6천이 최고가로 갔다가 뭐 다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동무동 이시아폴리스 29평에 3억 5천인데 어, 전세 거래가 좀 이루어지다가 다시 매매가 뭐 8차 타입에 4억 3천까지 갔다가 다시 뭐 3억 8천 뭐큰 개입 차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큰 거래는 보입니다. 동대구역 반도 6월로 24평에 3억 8천 전세 거래 4억 8 0 0에서 4억 9,000. 큰 개입 차이가 없죠. 사실 거래 자체도 많이 없는 편이지만. 802억 천, 아시아, 이시아폴리스 마찬가지 33평이 4억 5,000. 전세 거래만 있다가 직거래 4억 5,000,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홍보동 이시아폴리스 마찬가지. 22년 4억 3천 3월달에 3억 8천 물론 21층에서 11층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시 1 6층에업 거래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뭐 조금은 떨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거래는 엄청나게 없는, 없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안동 대구 24평 4,2층 22년도에 5억까지 갔다가 줄줄줄줄 84타입에서 일단은 84타입은 사실 뭐 전세버로 4억대 뭐 3억대 가고 5억대까지 올랐죠. 4억 9천에서. 평수가 1층이고 19층이니까 아무래도 큰 개입 차이는 많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유클레스 같은 경우 7 3 0 0 인천역 센터를리바크 이평에 3억 5천인데 전세권이 거래가 없습니다. 22월 22, 달에 4억 집거래 뭐 하나가 있었다 하고 1월 달에 뭐 4억 8천에서 뭐좀 가격이 조금 내렸다 5천 5천. 동수는 틀리죠. 아무튼 제가 동구를 봤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 영역 세권 위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 분양 아파트들이 많은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는 동대구역 부근 쪽이 아니라 혁신도시 부근 쪽으로 거래가 좀 되었고 사실 서구보다는 월등하게 거래량이 조금 있다. 아무래도 뭐 서구 자체의 아파트 단지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 수도 있고요. 일단 동구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는 워낙 크죠. 803까지 자락까지 동구고 혁신도시까지 동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 규모에 비해서 중고가 가장 작고 아무래도 서구도 조금 작은 편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량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세대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동구 역시 큰 거래는 많이 없었지만 나름 어, 거래량이 동대구역 부근 위주로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이억대의 거래가 좀 있었다. 그걸로 해서 5월 동구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